단을 했고요. 다트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4분에 3씩 잡아가지고 주머니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간단한 방법, 대충대충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붙여서 주머니를 입술을 붙여가지고 드리고 까서 박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내롱 여기 3인치, 내롱 되는 거 3인치, 그리고 3인치, 기장은 6인치. 남자 주머니는 모두 다6인치예요 손이 좀큰 사람은 더 해야 되겠죠 여기 6인치 넣네요 이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뒷판은 이렇게 해서 됐고요 주머니만 짜면 되고요 이제 앞판은 지금 잘랐는데 앞판은 남자 바지는 모라를 앞판에만 넣는 거예요 뒷판에다 넣을 수 있는데 앞판에만 넣어주고요 주머니 늘어나지 말라고 다이렇 붙여놨어요 누가 붙여가지고 주머니를 짤 겁니다 그래서 우라를 이렇게 잘랐는데요 지금 민미지가 밑으로 내려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라는 밑에가 조금 커야 되는데 여유분이 있어야 돼요 여유분이 없으면 은 나중에 옷을 입었을 때 우라가 줄어들린다든가 요즘 우라들 안줄어드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유를 줘서는 좋습니다 깔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그래야 오바로 붙쳐도안 밀리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거기 많이 치워놓으면 나중에 밀림 이 밀려가지고 너무 안 좋습니다 나중에 확딱해요 너무 많이 붙이지 말고요 여기서 이렇게 붙워버리려고 안 맞아도 나중에 오바로크 치면서, 그걸 이제 주름 잡을 때니까 주름 하나, 4분의 3짜리, 1인치짜리 하나 넣었어요. 배가 나와서. 그래서 주머니를, 오바로크를 채가지고 주머니를 짜고, 한면 되겠죠. 조화로 걸 채가지고 두 면에 짜는 거예요. 해가지고 앞판, 뒷판 앞판 주머니, 뒷판 주머니 이렇게 짜겠습니다. 보면 이게 지금 앞판이잖아요. 앞판 주머니 쓰고 잘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원단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만큼만 해서 주머니 속 TC 원단으로 쓰고 원단이 남고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택배를 쳐놨으니까 늘어나지 않잖아요. 가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스텐치 세대주고 넘기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요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낯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낯지가 없네요. 들어나야 다시 낯지 표시하고요. 낯지라 그래요, 그것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저쪽이 잘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만한 양에다가 낯을 이렇게, 이렇게 박았잖아요. 가가와고 여기다 맞추는 거죠키요을준 상태에서 이렇게 1cm를 하면 되고요. 네, 이거 아까 끝났고요. 이거 입술주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입술주머니를 만드는데 어렵게 하지 말고요. 아주 쉬운 방법대로 하려고 이렇게 해서 접어서, 이게 박다 보면 밀립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딱풀로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이렇게 오바르크 쳐가지고 주머니를 짜면 됩니다. 주머니 길이가 6인치이기 때문에 7인치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네. 잘라분데요 네, 6인치. 주머니가 6인치니까, 여기. 게 예를 보세요 주머니가 6인치니까. 손이 좀 적은 사람도 기본이 6인치예요 근데 이제 운동선수들이나 손이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 7인치. 더 크신 분들은 한8인치돼야 되겠죠, 주머니. 그래야 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의 깊이는 보통 보면은 또 주머니 깊이가 또 중요합니다. 이 깊이를 너무 많이 해 놓으면은 주머니에 지갑을 넣었을 때쭉 들어가 버려요. 또 너무 얕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1 0인치 정도 그 지갑을 한번 제가 넣어볼까요? 지금 입술이 이렇게 짜질 거거든요. 주머니가 이렇게 되는 거머니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도 이 정도 그거 낮추면 은 이만큼 해놓으면 기어 나와버려요 단추도 술 먹다 보면 빠져옵니다 항상 단추 고리를 해가지고 안 빠지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주머니 짜는 방법을 찍겠습니다 지금 기추에 단추 고리를 지금 단추 잠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노루발하 한나로 오면 은안 빠집니다 되게. 그러니까 노루발보다는 약간 넓게 1 mm 정도 들어가지고, 이제 이 실을 집어넣어서 뒤집으면 됩니다. 여기 지금 뒤, 뒤에 뒤 주머니 에 단추 달 거거든요. 근근데 음. 이게 지금 퓨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퓨가 없으니까 이거 미리 만들어놨다가 음. 지금 달려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앞주머니를 짜는데요. 지금 아주머 이렇게 될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니까. 좀, 어렵게 생각할 하 없고, 쉽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냥 뒤집어가지고, 박아서 뒤집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는 지금 테이프를 붙여놨고, 여기는 안 붙었잖아요. 여기 늘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맞지 한 맞죠? 맞춰서. 이렇게 항상 맞죠? 그거 박혀도 좋겠잖아요. 밀도 하지 고 그, 밖에 주머니는, 그걸 누가사이라고 그러거든요. 바살는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 우리말로 스케치가 안 보이게끔, 안쪽에다가, 주머니 안쪽에다 빼주고, 싹 다리면 됩다려가지고 주머니만 고정시키는거든요 훨씬 더 깨끗해요. 발길 낮은 데까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롱으로 다려가지고, 이렇게 주머니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짤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 같은 경우는 간단히 설명하는 게 되고요. 항상 그 주름은 뒤쪽으로 가게.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가게. 지금 1인치 주름이거든요, 1이치 이쪽은 완성됐고요. 반대편. 생각할 대충 대충 해도 옷이 기본만 갖춰주면 꼭 우리 왓츠처럼 명품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자기, 자기가 입을 옷이고 자기 서방님이 만들어주는 옷인데 옷이만 잘 나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옷은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 주름이 뒤쪽으로 가니까 좀집어넣가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이 약간 올라오는 주름이 좋습니다. 한 1mm 정도 이쪽으로. 그래야 주름이 이렇게 다 되거든요. 옷을 타이트하게 만들 거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꾸 주름이 이렇게, 그래서 그냥 눌러볼 거거든요. 뒷주머니를 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해놨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 선을 다 맞추고. 그렇죠? 이 뭐냐면 약간 둥글게 해줘도 되고 일직선으로 해도 되고 그런데 조금 멋있게 한다고 일직선 둥글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 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넓이만큼 이것도 가야 되겠죠. 버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놈하고 이거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요.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가이 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는 좀 정확하거든요. 이걸 반드시 하고 될것 같아요. 두껍다가좁안 되겠죠. 근데 이 정도면 외근이 좀 좁네요. 이쪽에좀넣고 이렇게면 하안 되는데 또 뜯기가 뭐 있어 제가 막까도그 조금 뜯어볼까요? 박는다고 박았는데 조금 나요 이 줄이 조금 그릴 때에요. 지금 이 간격하고, 이 간격하고, 이거하고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일자로 떨어져야 됩니 그래서 이제 가집을 놓고 가거든요. 일자로 놔가지고, 그건 할때 저쪽에서 다시 찍을게요. 주면서 여기피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놔두고. 그면서 그릴 때 잘못 그려졌으니까 여기를 보면은 지금 한 2mm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 간격을 박아면서 이렇게 보기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그냥 그려가지고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방금해 좋습니다.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플러스 된 거리가 이 거리거든요. 너무 벌어져도 안되고 적어도 안되고 이게 어렵게 하려면 더 멋있게 하려면 하나씩 방법이 많아요 근데 굳이 꼭 그렇게 해야되면 명품 아니고는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모양은 똑같이 나옵니다 다만 이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가위집을 나가지고 아, 이로고 눌러가지고 와서 일하면 훨 편합니다. 빛속을 딸 때는요, 윗딸 뭐, 때는 여기서 이렇게 손으로 잡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Y자로 놔주는데요. 이 선을 정확하게 놔줘야 됩니다. 이 선을 지금 여기를. 박은 것보다 더 나가도 안 되고, 덜 나가도 안 되고. 이게 잘리면은 조금 일하기 거창해서 이렇게 뒤에도 잭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먼저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누구나 쉽게 초보자도 따라서 할수 있게끔. 이거 이제 밀어줘야 되겠지 이렇게 당기고 밀어주면 이제, 이제 수혜지 다 이렇게. 이이 조금 넓은 듯 해요. 이거 괜찮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박을 때게 여기를 먼저 박아주고요. 지저분한 것은 안으로 어가 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를 먼저 박아줘 봅니다. 박아주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박고, 또 이렇게 녹아가지고 나가지고 밑에는 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때려줍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끔 이렇게. 이거 땡기면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은 못이 안됩니다. 나중에 아무리 다려도 울어요. 항상 밑에 쳐야 접게끔 이렇게. 좀딱따리이늘 거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쪽에 정확해야 된다 그랬죠, 시집을 좀 잘라내고 싶 스테이치 놓는데 지저분하서요 기어 나오면 직저분하잖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어렵게 하려면 한이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엄만 40년 넘게 했는데요. 굳이 그렇게 해야되도 싶고 그래요. 네. 맞춤이고 잘해주려면 그렇게 해야될지 는데 근데 자기 옷을 만들어 입는다든가 원래 중이 재물을 못 걷는다고 생각요 네. 저는 제가 양복하고 그래도 생전 마취해본 적이 없어요. 사유없없니다 돈이 좀들어가더라고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드는거예요 그 40년동안의 노하우로서 어떻게 하면 어렵게 안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가 방법을 나름 연구를 해가지고 한거예요 나중에 주머니 박으려면 걸리겠죠 이것이 주머니 뒤집는데 잘라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됐습니다. 좀 이따가 고리 넣고 단추고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판은 이걸로 끝났구요. 앞판다 주름 잡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 왼쪽이잖아요. 왼쪽이니까, 마이다대 쪽이니까, 1cm로 적어줍니다 뜯으면 다마이다대하 이걸 접어, 먼저 접어 나야 이하게 이것은 이 테이프가 붙었기 때문에 안 늘어나요. 시점이 너무 많으면은 이것이 땡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야 돼요. 완전 됐죠? 몸이 게 그대로. 이걸 물려야 되는데 닫아서 뒤집어가지고 다시 넘겼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닫아서 넘겼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요 표시가 돼있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맞히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는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정도 그래서 이렇게 방는거예요 여기도 바꾸자도 그쵸? 이렇게. 이 양복을 리폼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게 근데 워낙에 공정이 많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잘안 하거든요 리폼하신 분들은 리폼하신 분들이 이걸 딱 한번 제대로 봐놓으시면 은제 영상 강좌를 두 번만 보시면은 양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상이 한 140개인가 144개인데 구독자가 없습니다. 뷰는 지금 한 4천시간이 넘는데 한 5천시간 한 만시간 정도 되다 시간 시간은 되는데 구독자가 없어가지고 이런 재미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이거 하시라고 제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꼭쨌 뭐,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하고 좋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 올리면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올리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요. 전화해도 됩니다. 거기 거기다 제 전화번호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안 받아보고 있습니다. 주머이는 이렇게 해서 다려왔습니다 다녀왔으니까 스티치 떼려는지 스티치는. 스티치. 때릴 것도 안 때리는 게뜰 거다. 안에서 한번 때려줬기 때문에 뒤집어 나오진 않거든요. 한번 박아서 뒤집어. 고정을 해줘야 되지만 예. 딱 맞네요. 작은 거니까 리 이거 딱 같이 세워줘야 되겠죠. 손으로 이걸 해주잖아요. 손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뒷주머니 할 때는 여기를 먼저 이렇게 박아줘야 됩니 이주머니깔는이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도 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에서 깔아졌기때문에 뜨지 않잖아요.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놓고요. 여기 좀더 고리를 하나 내려되겠죠 가운데다가. 가한 가운데. 네, 바로 지나가면서 넘게요 로 약간 겹치게 해야 되겠죠. 이게 벌어지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그어로고 넣으면서 박으면서 이것을 주머니 단추를 달아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돈지갑이 있는데 빠져면 안 되잖아요. 남자들은 술 많이 먹으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더 돈이 빠지면안 되니까. 대 이렇게 넣어두고 단추만 딱 달아주면 그치. 예쁘거니다 그래서 여기 할 때는 항상 이걸 약간 밀어 넣어주는 중에 속을 약간만 땡기면 안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항상 이렇게 조금 더 넣는다 싶게서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머니 속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먼저 가거든요 속을발라 되겠죠. Chuguesa. 좋 ж 니까남겨놔 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근데 한번 박았다가 박아버리면 완성해버리면 옷을 한마디 마음에 안 드는 데 있으면 다시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봉을 한번해 주겠습니다. 가봉을 해가지고 제가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드는 쪽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제 옷에서 제가 가봉을 한다고 좀박아왔거든요잘 나온 건 허리도 채우지방 않고 허리를 사업을 하는 중에서는 다행지찍 비 적어서 피 괜찮을 것고여름 괜찮을 것고 허벅지는 허벅지는 이 정도 돼야 야 해요 그쪽이면 이 스파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발이부질기는 지금 8이 찌로 했고요 괜찮은 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목지가 너무 크지 않죠 허벅지이 정도는 나이가 있으니까 이런 걸이해야될것 같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안에가 지금, 이쪽이 오는 데가 없잖아요. 제가 그, 밑에 남는 양을 살살 내버렸습니다. 옛날 같으면 여유를 많이 줘서 하는데, 지금은 한, 허리선에서 내렸을 때, 튀어나온 양이 4인치에서 4인치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난합니다 제가 재단, 재단하면서 설명했거든요. 그쪽이 이해가 안 가시면, 재단하는 편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청바지는 제가 마트에서, 18만원 이거 전혀 옷이 안맞아요 그래서 제가 싹 뜯어가지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주머니 이런 부분만 나쁘고 이쪽에도 이쪽에는 안 뜯었어요 안쪽으로 뜯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일할 때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원래 일할 때 창밭을 안 입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에 그건 좋고 양복바지 아까 그 바지는 양복바지기 때문에 조금 점자리 입어야 돼서 조금 더 크게 한 거예요 괜찮죠? 지금 고리를 짜는데요 고리는 남녀께서 아홉 개예요 근데 기성복은 다섯 뭐 개도 있고 그러거든요 하나 둘셋 네섯 개잖아요 지금. 됐어 리고 오늘 우리 밴놀은요 남자께서 2인치 4분의 1짜리 쓰거든요 여자분들은 이제 뭐 1인치도 쓰고 4분의 3도 쓰고 그는데 그냥 밴놀을 붙이면서 이것을 그 심지는 나중에 먼저 밴놀을 먼저 붙여놓고 튕지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꺾어가지고 한번에 해볼 거예요 복잡하게 말 안하고 이 쪽에도 해주면 힘들하고 좋겠죠? 어, 등로 안쪽에다가, 허리에다가. 그래가지고, 어바로크를 쳐가지고, 바로 때려버리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도. 뭐, 이게할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뭐냐을 내서 하지만은, 이을 처음 해보는, 중간에 해본 사람들은, 일을 이렇 따라서 하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저같이 하시면 은 아주 흙가 좋을겁니다, 간단하게. 여기 오박코친 김에 같이 쳤까요? 쳐도 되는데 너무 시절이 많죠, 지금그 일단 꺾어가지고 오박코 치겠습니다. 이건 다가 넘긴 거예요, 이쪽으로 가볼 때는 앞판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안이 자연색으로 그냥 끼워가게 돼요 이 센치로. 근데 지금 지 여기 턱이지잖아요. 턱이지면 밀리거든요. 밀리고 나중에 아이롱으로 갈르면안 갈라져요. 이 높이가 같아야지 위치 UH 높이하고 아래치 높이하고 같이 되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리 박을 때 천천히. 지금 박아줬잖아요. 박음선 2로 약간, 안쪽으로. 약한, 안쪽으로. 약한. 그래가지고, 이렇게 박으면 1cm로. 그러면은, 이쯤 됐으면 1이 어떤가 조심하 한번 봐야 되겠죠? 1이 좀, 미신이좀 땡기는 것 같아요. 손금으로 빠드시안 나왔죠. 약간 밀려가지고. 네. 땀수도좀 줄이고요. 여기까지 여러 바로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이렇게 박다보면 지금 그려진 선이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것을 무시하고 여기서 일자로 가야 됩니다 일자로 여기 일자로 반대하게 거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려진 선대로 가면 되겠죠 이 했으니까, 앞판하고, 뒤판하고, 박아야 되겠죠. 여기 박을 때는 특히나, 이거 두껍잖아요. 이놈도 두꺼워야지, 이렇게 꺾어놓으면 안 꺾입니다. 그러니까, 박을 때는 여기다가, 하나, 해가지고 밑가시 대가지고 원단을 돼가지고 박는 거예요. 그래서 박어가지고, 오비 달고, 고리 달고, 앞에 마이깡 달고, 하면 끝이겠죠. 항상 달릴 때는, 한번 여기를 눌러줘야 됩니다. 생기는지 시면 제가 걸어고여 기도. 하고 뒤에는 여기 늘려줘야 돼요. 안 늘려주면은 바지가 입었을 때 안에서 시접 땡깁니다. 이쪽을 땡겨주겨줘요 지금 지퍼 달기 위해서 마이다드 쪽에 는마이다드라 하는데 지퍼 밑에 들어가는 단을 마이다드로 합니다. 한국 말로는 특별한 용어가 없는 것 같아요. 지퍼를 달아서 이렇게 달 거거든요. 그러면. 은 쥐퍼는 탈득에 이렇게 왼 노루발라 해야 니다 한쪽 노루발라, 쥐퍼 탈득에. 그래야 시접이 바짝 돼서 안 보이거든요. 노루에 박아놓으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바짝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바짝 안쪽으로 노루발라 확 당겨서 노루발라 되겠군요. 이. 쭉 가는데 여기 바늘이 지금 박혀 있잖아요 여기 시접이 박혀 있는데 여기 하지 말고요 약간 2 m m 정도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거기 안보이거든요2 m m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끝까지 딱가거든요 지금 우리 좀 지금 여기까지 왔 너무 너무 많이 시접을 많이 줄것 같아요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좀더 바꾸려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지퍼 달아놓고 이여기게 너무 많이 떨어진 거 같아요. 그래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가 지퍼고 여기 가금색이잖아요. 그 지퍼가 이쪽으로 오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걸 달아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지퍼를 잠겼을 때, 때렸을 때, 이렇게 쌓여야지, 이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쌓여야 만안 보이잖아요. 그니까, 안, 안 받고, 그냥 이래가지고, 뜯었다가 좀 다시 하는 겁니다. 좀 그려야 되는데, 안 그리고 그래 또 그냥 하고 있어요 그냥 하죠. 이번에는 좀 멋있게 봐야 될 텐데. 내일 로 올라가고 있어요 안 되니까요, 네? 보이면 안 되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게 보이면 안 됩니다.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생고를 집게 넣고요 이렇게 생과 같이 동해 레조움 여기서 도매 왔다 갔다 하는 거 도매 일본 말로는 동매라는데 한국말로는 한말인 모르겠습니다. 그래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찝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오비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같이 표시해줘야 되겠죠. 1cm로 한몇정도 되거든요 이쪽이 조금씩 시력이 많은 것 같죠 이제 오비를 살 거예요 이거 좋고요 오비를 허리 안단을 오비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옛날 영어만 써서 제가 여기 표시해놨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여기다가 딱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 밴놀이 박히면은 안 넘어갑니다. 안 이뻐요. 여기도 표시해놨는딱 맞네요, 여러분잘 맞죠? 그동안에 재단도 잘 되고 잘 박았다는 얘기잖아요. 밴놀이 박히지 않게끔, 그 옆으로 바로 지나 거의 다돼 갑니다, 이게. 황수인데, 너무 큰데, 이게. 몸판이 너무 커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박아놓고 보면 쭈글쭈글 하잖아요, 네. 박을 수도 있는데, 박아놓으면 쭈글쭈글 합니다, 이게. 거는뜯어가지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한번 재보고요. 좀잘못되었습니다 제가 허리 사이즈 를 재면서 표시를 잘 못했어요. 다시 표시를했습니다빨간선이 아, 맞습니다. 빨간색. 여기다 올려줍니 맞죠? 여기도 맞습니다. 34 반으로 34라니까 조금 적은데 되세요. 배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반이 지금 늘렸습니다. 이거 맞는데요. 지금 앞쪽에서 사무엘 여유를 찾는데안 좋거든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만이, 어떻게 좀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기을 이렇게 접어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뜯지 않이 그렇고요. 안 뜯지 않게 그렇고 일때는 이렇게 해서 요령을 살짝 펴거든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박아야겠죠. 이렇게 놓고 그럼 여기서또 요령을 한번 펴 볼까요? 그냥 그냥 한 대씩 가져 잘라 내보겠습니다. 여기 싹접어주면 좋을 니데 우리는 내 마지막에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손 것보다는 가위로. 라이크 안을 채워줘야 되니까요. 이렇게도 멋지죠? 그대싹 뜨다고 다시 하려고 힘드니까요 그래서 마이크을 이걸 암남이라고 해요 근데 이 지퍼 위에 이 지퍼 있잖아요 지퍼 바로 위에 일자로 그냥 삽서 뒤집어가지고 이걸 넣을 때 이 웜목 파했잖아, 이게. 파인 쪽이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이쪽에 오면, 또쓴 놈이 맞아야 되잖아요. 쓴 놈이. 키퍼를 잠궜을 때, 또 지퍼 위에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으면 다시 빼가지고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고요. 치워보고 안 맞으면 빼가지고 위치를 다시 맞춰야 됩니다. 이것도 별록 페인 트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요 이건 이 빼야 될지도 혹시 모르니까 상쾌하라고 그는데안 맞으면 또 빼야 되니까 맞을 것 같은데 잠가보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만 딱 맞은 것 같아요. 이거 눌러버리면 되는데, 죠안 빠지게끔. 가로눌러든지 너무 때려버리면 안에서 꼬부라져가잘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여기서 시작요 처음에, 품위가 못 멀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뒤로 후진해서, 다시, 이렇게 나가면 니다 시점만 위로 제끼고 밑에 벌리는 거 있으면 안 되죠. 딱 그대로 가고이된다 사이로. 그러면 사이로 가는게 제일 깨끗한니다 그래서 나중에 볼만 다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은. 가운데가, 사이를 박을 때는 항상 좀 신경을 좀 바짝 써가지고요. 빨리 하지 말고, 빨리 한다고 하는 것이 아 됩니다. 뜯으면 또한얘이니까 이런 데 박을 때는 또천천히 밑에 치가 밀려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반드시 밑에 치는 잡아주면서 못 들어가게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지이 놓고, 오른손 엄지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못 밀려가지고, 안으로. 박아줘도 되고 안 박아줘도 되는데 한번 박아주겠습니다. 끝까지갔다가이바구에서 네. 노루 하나 여기 일단 스크류하고 가려가지고 입고서 한 번을 입고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옷이 이렇게 양복이랑 대충 만들어도 명복이랑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쉽게 쉽게 쉽게 다 됐습니다. 고리만 달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고리는 고리는 다, 다는 위치가 있습니다. 주름 위에, 주름선에다가 하나 달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반대편이 있나요? 뒤집어서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3인치로 잘랐으니까 한번 제 방식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 맞게 돼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해서, 약간 땡김도 다니고 놓고, 됐잖아요. 그리고 이슈 그리고 여기 하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 박아놓으면 여기 노루 하나가 남아서 너무 여유 양이 많습니다. 여유 양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제히고노루 하나만 움직여가지고, 딱 됐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주머니 한 가운데. 엉덩이 부분에 두 개를 달아줘야 되겠죠. 엉덩이는. 이 완성이 됐고요 밑단 후이 치고, 가리면은 끝이겠죠? 뒷발 좀따고요 됐습니다. 옷을 다 만들었고요. 제가 한번 입어봤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어, 그걸 니까 괜찮은 것 같죠? 뒤도 괜찮고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해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만져보면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전석대로 안하고요. 하기 쉽게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소매도 보면은, 이거를 복잡하니까 후회를안 시키고, 그냥 박아버렸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요즘. 단추 네개 다르고, 이렇게. 후회실또 복잡하고, 그래서, 쉬운 방법대로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풀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양모 한, 한 번, 순모 100%인데, 양모 한번 생긴 것 같아요. 예.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고 제원을기해싫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정리라고할수 없이 한번 해봤고요. 이것은 대충대충 해서 초보, 중급 누구나 할수 있게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놨고요. 나중에는 또청석대학도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제가 입고서 이렇게 봤는데요. 괜찮고요.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이거 보면 은 이거 시중에서 살려면 보통 2 0 0 0 0짜리 한 200만원 넘게 달라고 합니다. 한 번에. 저는 좋으시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해보니까,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부속, 부속, 원단값 다 해서, 부속, 원단값 다 해서, 한 10만원이면은 바지 두개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바지 두벌 값이 남아있고요. 그 10만원 정도 샀는데, 이 정도 되면 한 6만원 정도? 순모 100%짜리. 이건 먼지가 묻 착한 탁 터져버려요. 구김도 안 가고.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옷은 <웃음> 한 번에 이렇게 잘 나올 수는 없어요. 바지 같은 경우나 상의 같은 경우나 상의는 가봉을 안 하고 바지는 가봉을 했거든요 제가. 바지 가봉을 하니까 아주 멋진다. 딱 나오고. 아주 멋진 베리고 싶네. 요 아주 좋죠. 긴 모습을 하고 습니다 기장도, 상위 기장도 아주 좋죠? 딱 아, 맞습니다. 상위 기장도 맞고, 전체적으로 잘 맞습니다.